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css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어떤 웹페이지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제어하려고 할때 뭐가 필요하냐면 선택자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고 싶은 효과를 효율적으로 줄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저 텍스트를 첫 번째 등장하는 거니까 좀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강조 효과가 별로 나진 않겠지만 예, 저기 있는 저 자바스크립트라는 저 텍스트를 저는 초록색으로 꾸미고 싶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다가 ID는 first라고 하는 ID 값을 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first 컬러를 그린으로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여기 있는 이 점 퍼스트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클래스 값이 퍼스트인 모든 태그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ID 값이 퍼스트인 것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샵을 붙이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 붙어있는 것은 클래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샵을 붙이는 것은 i d 를 의미한다는 라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리로드를 해볼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저 자바스크립트란 텍스트가 바뀐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음, 머리가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요? 아니, 여기 있는 이 span이라고 하는 이 태그는 예. 자, 이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린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저 텍스트는 여기 있는 이 그린의 그 n 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자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클래스라는 것과 ID라는 것의 의미 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돼요. 여러분 클래스라는 말은 무언가를 그룹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id라는 말은 어떤 한 가지 대상을 식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보면, 학교에서 반, 그 영어로 class잖아요. 그리고 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1학년 1반, 2반, 3반 이렇게 학생들을 그룹핑하는 것이 반입니다. class예요. 그리고 id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학번 같은 겁니다. 학번은 그 학교 전체에서 절대로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은 여기 있는 이 js와 예와 예처럼 예? 여러분이 서로 그룹핑하고 싶은 것들을 같은 이름의 클래스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id는 예, 만약에 퍼스트라는 이름의 id가 한번 등장했다면 여러분이 이 페이지 안에서 퍼스트라는 이름의 id는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래도 동작하지만 그것은 규약 위반입니다 즉 id는 식별하는 것이고 클래스는 그룹핑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id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 중에 뭐가 더 포괄적인 건가요 클래스 선택자가 더 포괄적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ID 선택자가 더 무언가를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은 태그들을 좀 광범위하게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외 처리를 하고 싶은 어, 태그들을 ID 선택자를 지정하는 걸 통해서 예외적으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효과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클래스 위에 이렇게 아이디를 이렇게 얹어서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CSS를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도록 결정했던 거예요 알듯말 듯하죠?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스팬에 대해서는 제가 파란색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제가 스 p a 이라고 하고 컬러를 블루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스 p a 이라고 하고 앞에 샵도 아니고 점도 아닌 것을 붙여 놓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 저것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스팬 태그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팬 태그를... 저는... 음... 누구한테 도줄까요 여기 HTML에다가 접... 스팬 그리고 CSS도 스팬 이렇게 하고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자 보시는 것처럼 HTML과 CSS가 현재 파란색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이라고만 적게 되면 저것은 이웹 페이지에 있는 모든 스페인 태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시면 얘는 어, 아이디도 영향을 주고 클래스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것은 아이디 선택자가 가장 우선 순위가 높기 때문에 i 이선택자에 해당되는 초록색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id선택자를 만약에 지우면 이번에는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됩니다 현재 빨간색이 된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저 어, 클래스 선택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 클래스 선택자까지 지우면 그때서야 파란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복구를 할게요. 이전 상태로. 자, 아시겠나요? 자, 이것이 바로 css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중의 하나인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택자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효과를 어,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css의 속성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속성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SS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CSS에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된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JavaScript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h t m l 과 CSS를 제어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